<웃음> 코구리 퇴치 전도사 우리 황청풍 사장님 아자아자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효과가 별로 없었고 코구리는 여전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효과가 있죠 음, 처음에는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음, 음, 음. 음, 당연히 효과는 있는데 완전하게 고쳐진다거나 음. 오래간다거나 그러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되니까 음, 또 예전으로 음. 그냥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로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게 몇번 반복이 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코골이는 어떻게 고쳐야 되나 하고 또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아 이제 저기 도대체 코를 안 골고 편안하게 내가 코 고는 건 내가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 모습도 못 보니까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코 골거나 뭐 그러면 아주 그 옆에서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 본인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는데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귀모 거리라면 괜찮은데 <웃음> <웃음> 그렇지는 않고 야 이거 집에서도 가족들이 뭐라 그러고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이따가 수면 연구 쪽에 밝은 우리 황청풍 음. 대표를 만나가지고 음. 청풍 병월 같은 <웃음> 시원한 처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 고객들도 오시면 이... 아드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하고 착용을 하시면 그날 저녁부터 무호흡은 없어지고 숙면을 취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도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음. 그런 느낌으로 음. 음, 그렇더라고요. 음, 음, 음. 이제 그 전에는 주간졸림증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증상 같은 거 많이 완화가 되던가요? 예, 그랬죠. 그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과학적인 어, 기구이랬더니 그게 돈이 없으면은 그 비싼 걸로. <웃음>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효과를 봤다고요. 네, 이제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희 청구사장님하고는 그도꽤 오랫동안 만나셨잖아요. 네, 네, 네. 뭐 10년 넘으신 거죠? 그렇죠. 그 저기 뭐 다른 일도 잠깐 서로 은혜도 하고 음. 뭐 친하게 지내고 음. 이 양반이 워낙 이 사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어, 잘 웃고 음. 그래서 그러면 저희 이제 수장님이 이제 병원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시다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코골이 수면보에 관해서 알리기도 하고 늘 하시는 말씀이 그 흡연보다 코골이가 더 심각하다. 아하. 그 얘기를 맨날 아하.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 이제 만나는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화이팅하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네. 아 코그리티치 음. 전도사 우리 황청풍 사장님, 아자 아자 잘하세요.